11월 15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24회에서는 강태풍의 파혼 때문에 s그룹을 찾아간 남인순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윤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은서연은 강태풍에게 강바람 이 아닌 척을 했습니다. 강태풍은 은서연이 강바람이라고 예상했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은서연은 납골 당에서 만난 강태풍에게 동생분 보러 왔냐며 마음이 쓰여서 와봤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태풍은 속으로 나한테서도 숨고 싶은 거야 바람아 라고 했지만 은서연씨 말이 맞다며 지금 내 동생 강바람 납골당 다녀오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다 잊고 내 인생 살 것이다 라며 그게 내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은서연은 동생분도 하늘에서 응원할 것이다며 미안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혼자 남은 강태풍은 우리 가족이 널 해치려던 게 아닌 걸 확인만 하면 그때 널 강바람 이라고 부를 테니 기다려달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강백사는 서윤이에게 강태풍 과홍조희의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서윤이의 강백사는 집안 문제다. 저희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신다. 따로 생각해둔 혼처가 있으신가 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윤이가 처음부터 저희와 자리를 갖지 않으셨어야 한다. 이제 와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따져 묻자 강백사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의 강경한 뜻을 꺾을 수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선물을 들고 운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온 강태풍은 문 밖에서 강바다를 마주쳤습니다. 강태풍은 너홍 기자가 준 자료 들고 작정하고 빼돌려서 아버지 드렸지. 그 자료 들고 보육원 찾아다닌 것 안다. 아버지가 바람이 찾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강바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도발하자 강태풍은 넌 욕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바람이가 아버지 딸이 아닌 것부터 납골단까지 일부러 흘렸냐. 바람이 이용해서 자극할수록 난 아버지 눈밖에 날 테니까 라며 강바다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회사에 관심이 없으니 그만 물러나라는 강바다의 강태풍은 이 회사에 급 관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 자극하지 마라. 바람이 가지고는 더더욱. 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여기까지다. 라고 말해 강바다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잠적한 마대근을 찾으러 다니던 강태풍과 은서연은 마대근의 사무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은서연은 사무실을 엉망으로 해집어 놓은 강태풍에게 이거 강태풍씨가 이런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강태풍은 마대근 사라졌다면서요. 어디로 숨었는지 단서라도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찾아와요? 내가 아니라 마댁은 마주쳤으면 어쩌려고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어 뭐가 이렇게 쓸데없이 용감한 건데 왜 이렇게 겁이 없냐고 라며 나무랐습니다. 은서연은 내가 말했잖아요. 겁은 잘못한 쪽에서 내는 거라고 걱정 말아요 난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라고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이에 강태풍은 하나도 안 변했네. 강바람 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후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강태풍은 은서연 쪽으로 달려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몸을 당겼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서연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까부터 그렇게 계속 웃어요? 라고 물었고 강태풍은 그러게요. 교통사고 때 팔을 다친 게 아니라 허파를 다쳤나? 라며 장난쳤습니다. 한편 강태풍의 파혼을 막기 위해 S그룹을 찾아온 남인수는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서윤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비춰지며 24회는 끝을 맺습니다. 25회 예고입니다. 은서연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강바다가 손을 댄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강바다가 은서연의 뺨을 내려치려 하자 강바다의 손을 막으며 저 때문에 강 팀장님 마음 그만 더럽히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강바다는 어릴 적 강바람을 떠올립니다. 정모연을 만나고 온 남인수는 박용자에게 그때 바람난 연이 서윤이었다며 서러운 듯 말합니다. 강백산은 정모연에게 애들엄마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고 정모연은 대체 서윤이 그분이 누군가요? 라며 궁금한 듯 강백산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비춰지며 25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